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세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좀 처지지 않고 좀 활발하게, 좀 어떻게 살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댓글, 메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긴장감. 자, 살아가는데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자, 긴장감이라고 하면 왠지... 누가 강도가 쫓아오는데 무서워가지고 뛰어갈 때 느껴지는 긴장감? 직장 상사 앞에서 보고서를 썼는데 정말 성격 이상한 상사 앞에서 이 보고서가 잘 됐는지 잘 써지지 않았는지 평가를 당할 그 위치에서 느껴지는 그 긴장감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는데 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함, 그 긴장감 자, 이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트레스 자, 내가 만들어내는 긴장감도 스트레스는 있어야 돼요 약간의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정신줄을 놓지 않게 만듭니다 자,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거 하고 내 맘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 하고는 격이 달라요 자 인생 놓아 버린 듯이 자 건강관리도 하지 않고 맨날 폭식에 일어나고 싶을 때 누가 발가락 까닥까닥 발로 툭툭 쳐야 그때 돼서야 고개 들어가지고 일어날까 말까 탁상시계 보고 다시 알람 10번 울려놓은 거 다시 눌러버리고 다시 자버리고 자내 맘대로 사는 거자 이건 내 맘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자 그냥 태어났으니까 구체적으로 산다는 거는 내가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예요 시나리오 안에 긴장감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나게 몸이 불어 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자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아지려면 조기 축구회라든가 풋살 모임에 가서라도 내가 잘은 못하지만 내가 초보지만 거기에 가서 누군가한테 조롱당하고 누군가한테 눈치 보이고 못할 것 같은 그 긴장감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성장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육대회 때 달리기 하기 전에 이렇게 줄을 세워놨는데 달리기 전에는 굉장히 콩닥콩닥 해요 나보다 누가 치고 나가지 않을까 내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자내 라인만 보고는 쭉 달려버리면 끝나고 나서 어때요? 자 가슴이 가뿐. 그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게 긴장감 속에서 내 한계를 조금 더 올려버린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지나고 보면 이런 긴장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걸 헤어나기 위해서 계속 긴장감이라는 주사를 여기 맞아버린 거예요. 편한 거에는 금방 익숙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긴장감이 들면 그걸 회피하는 경향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내가 했던 어떤 패배의 기억들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이 막 떠올라요 그게 누적돼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걸 새로운 걸 해봤자 예전에 쓰레기같이 막 움켜져 있는 뒷공무에 달려가지고 그냥 따라다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새로운 것과 희석되면 내가 도전을 해봤자 내가 100%의 힘을 못낼것 같으니까 그냥 도중에 놔버려요 그리고 긴장감이 없어지고 인생이란 게 그냥 하나의 관으로 이어져 가지고 쭉 이어진 게 아니죠 단편 단편 이게 잘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편 드라마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처음부터 단역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의 단역인 경우가 많아요 장편 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이라든가 내가 예전에 겪었던 상황이 이미 나를 결정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 자 그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드라마가 시작되면 나는 단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연급으로 내가 올라갈 수가 없고 주연은 생각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자 장편 드라마가 아니라 단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단편 드라마는 주인공이 계속 바뀌어요 옴니버스 형식이기 때문에 어제의 주인공하고 오늘 주인공이 달라요 조연이었던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완전 단역, 엑스트라였는데 아니 오늘 12시 자정 24시간 다시 돌아왔는데 어제 조연이었던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다시 주연인데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면 내 의지로 일어나서 긴장감 있게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주연이에요. 그때 이렇게 60대 되신 분들이 20대한테 야 제일 좋을 때다. 야너 지금 뭐라도 할수 있어. 30대 초 뭐라도 할수 있어.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내 긴장감이 없는데 내가 늙어가고 있는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의 그때하고는 내 상황이 다른데 그게 100%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면 이건 한 번은 바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6개월 1년 이상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고 그 상황만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 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면 또다시 무너집니다. 내가 긴장감 있게 나를 스스로 컨트롤하는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마음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무언가 할때할 할 만하다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나의 실행력을 높여줘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나는 예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언가 못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고 자 무언가를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발만 살짝 담굽니다 왜냐 내가 실패하면 그 충격이 나한테 다가올 거 이거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엄청난 또 노력을 쏟아붓기가 무서워져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 긴장감 없는 아주 일상적인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느슨하게 탄력이 없어진 고무줄처럼 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좀더 탄력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나 늘어져가지고 남이 만든 긴장감 속에서만 사는지 아니면 남이 만든 긴장감조차 없는지 내가 만든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더 내가 떨리고 이걸 못 해낼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긴장감 내가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들